출고 후첫 교환인데요 초도 충진률은 약 80% 정도 찍히네요 에어 클리너를 먼저 교체합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여 제거를 위해 전용 어뢰터를 삽입 후 마스킹을 꼼꼼히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 개방하자마자 시원하게 쏟아지네요. 플라스틱 방식의 드레인플러그는 반바퀴만 돌려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일 배출 타이밍이 생각보다 빠른 편입니다.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시켜주고요. 기존 오일 필터를 탈거합니다. 신품 오일 필터와 드레인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장착 전 각각 오링에 신유를 발라줍니다. 오일필터를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드레인 플러그는 별도의 토크 없이 손으로 끝까지 돌려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오일은 쉘 힐릭스 울트라 020입니다. w 덱서스1, 젠2 등급의 오일로 트레일블레이저의 엔진오일 규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주입이 끝났으면 시동을 켜 이온을 상승시킨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 레벨을 확인합니다. 약 8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오일 필터 모두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